네,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e s p l o t d b 가 UI가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새로운 버전의 UI로 이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이렇게 살펴봤더니 기능적으로 많이 이렇게 달라지거나 서비스가 많이 달라진 건 없는데 이제 사용자들한테 이제 편의성들을 많이 제공한 것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예전에는 예전엔 기억나지 모르겠는데,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은, 올드 인터페이스라고 하면 예전 버전을 좀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 버전을 제가 한번 이쪽에다가 한번 가져오기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웹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각각의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한쪽으로 다 이제, 어, 이렇게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됐고, 여러분들이 타입을 눌러주셔도 되고, 타입, 그, 타입 같은 경우를 이제 뭐, 로컬, 로컬 쪽으로 눌러주시면 은 이제 로컬로 이렇게 필터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나 아니면 은 오른쪽에 금방 나왔듯이 이 예, 필터를 이용해서 을예 필터를 이용해서 리모터인지 도스공격인지 로컬인지 외과 관련된 서비스 취약점인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플루이트 딥이 여기에서 취약점에서 어, 지금 제일 좋은 기능, 예, 개선된 좋은 기능은 바로 해즈 앱이라는 거죠. 어, 요것은 뭐냐면은 어, 리모트로 한번 볼까요 요 같은 경우는 해지 앱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취약점 분석을 하는데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예, 여기에 관련된 버전 정보를 같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어, 항목들 예그 공격 코드들은 이 앱이라는 공간에 해지 앱이라는 공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요 그거를 이제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를 분석하고자 할때 분석하고자 할때 요거를 이 공격 코드에 대해서 는 바로 바로 이제 적용 예, 설치를 해 가지고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만약 요게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어, 구글이나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다운로드 이 버전에 맞게 다운로드 받으셔 가지고 테스트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이스프레이트 db 에 있는 공격코드를 분석해 가지고 보고서를 쓰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에 어플리케이션 에 있는 것들 중심으로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조금 편하니까요 우선은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게 100% 공격코드가 진행될 수 있는 버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우리가 구글 해킹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왼쪽에 이렇게 보기 좋게 구글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시면 은 기준하고 같이 구글 데이터베이스는 예전에 여기 있었거든요. 이 구글 해킹 데이터베이스 여기 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 아래 이렇게 뭐 이렇게 난잡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은 바로바로 예, 필터링이 되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 해킹에 대한 것들을, 어, 옵션들을, 어, 이쪽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퍼나 쉘코드, 이거는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죠. 그것들을 이제 분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 이렇게 보안에서 사용할 수, 그, 보안에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분석보고서, 아니면 이제 공격 코드, 공격에 대한 그러한 기술 문서들이 이쪽에 올라와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쉘코드는 이제 공격 코드겠죠. 쉘코드는 공격 코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치 플러스, 서치 스 t m 이트 매뉴얼이라고 이제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서치 스 l o 이트는 이전에 제가 그 동영상으로도 공개를 했습니다. 동영상으로 이제 자세히 공격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서치 스 l o 이트에 사용하는 방법. 이게 서치 스 l o 이트는이스 l o 이트 DB의 데이터베이스 어, 를 가져와 가지고 요것을 콘솔에서 칼리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가볍게 예,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어 서치하는 검색 서비스 거든요 검색 도구죠 예, 검색 도구인데 거기에 대한 것들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매뉴얼을 가지고 이제 칼리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 해 가지고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이제, 뭐, 온라인 트레이닝 서비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어떤 기존의 칼리 니눅스나 아니면 이스플로이트 그 펜테스트, PT에 관련된 것들, 펜테스트에 관련된, 모예킹이죠? 모이킹에 관련된 것들, 이러한 정보들, 예, 문서나 아니면 기타 사이트 정보나 자격증이나 뭐 트레이닝 같은 것이 보통 이제 자격증과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들이, 아, 왼쪽 서티피케이트가 자격증이고 트레이닝은 이제 우리가 교육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할 수가 있고요. 어, 지금은 검색 우리가 이게 검색이잖아요. 이 검색이 예전에 캡처돼 있었죠. 예, 캡처돼 있어가지고 검색이 굉장히 느리고 조금 귀찮았는데 지금은 이제 캡처가 없어요. 이제 나중에는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그냥 문자로만 검색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필터링 등 어떤 해지가 앱이 있냐 아니면 메타 스포라이트가 포함되지 않는 공격 코드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플랫폼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유형별로 확인할 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포라이트 DB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편의성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네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취약점 분석하고 이제 해킹 공부를 할때이스포일티 t b 를 많이 참고하게 될 테니까요. 미리 한번 가보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